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 시계로 찾아왔는데요. 이 시계는 한정판 시계입니다. 보시면 아주 독특한데요. 전체를 살짝 보시겠습니다. 제품은 디버클리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. 그리고 아주 독특하죠? 이 제품은 뱀피 제품이고요. 이 케이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. 그리고 다이얼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도 뱀피로 되어 있습니다. 한정판 제품이고요. 제품의 이름은 탱크 솔로. 레퍼런스 넘버는 3170 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1mm 양옆이 24.4mm 그리고 배터리로 가는 쿼츠 제품이고요이 제품은 풀셋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살짝 차 볼까요? 디버클이고요제 손목 둘레가 약 18cm 인데 여성분이 차기에는 좀 넉넉한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줄도 살짝 조정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띠에 탱크솔로 3170 뱀피 제품입니다. 그렇지 된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. 한정판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. 짠!